네, 저는 내일 네, 관련된 안녕, 동투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의 계기판은 차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전달해줍니다 많은 정보들 중에 속도 계기판 하나에도 여러 가지 숨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몇 가지와 꼭 알아야 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투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번째 달리지도 못하는 최고속도는 왜 표시를 해 놓은걸까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 그리고 슈퍼카 조차도 표시된 최고속도만큼 달릴 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높게 해 놓았는지 궁금하지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자동차마다 속도의 한계가 모두 다르고 최고속도가 높이 설정되어 있을수록 운전자가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진다고 그래 예를 들면 최고속도가 150km로 표시된 차와 250km로 표시된 차로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운전자 가 느끼는 안정감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 자동차의 성능과 속도가 높게 설정돼 있으면 고성능인 것 같은 이미지로 최고 속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마케팅 효과로 작용되는 거고 세계 각국의 제한 속도가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없는 최고 속도가 수출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국마다 계기판 모양을 다 다르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두 번째,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색 눈금은 왜 있는 걸까? 속도를 표시하는 숫자나 눈금은 대부분 흰색인데 그중몇 군데 눈금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30, 50, 1 3 0 k m 에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지. 먼저 30km의 빨간 눈금은 아이들을 위한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국가에서 30km를 통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이고 50km는 도심 최고 제한속도를 의미하는데 국산차보다는 수입차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 우리도 점차 많은 곳이 50km로 조정이 되고 있지 마지막 130km의 빨간 눈금은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유럽의 고속도로 특히 아우토반의 권장 제한속도인 130km의 빨간 눈금을 표시한 것이라는 거야 세 번째,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의 속도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무심코 도로를 잘 달리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앞에 있어 속도를 줄이려고 할때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의 속도가 다르게 나왔을 때 어느 곳에 맞춰야 할까? 자동차 속도계와 내비게이션의 속도 측정 원리를 알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자동차 속도계는 자동차 밖에 센서가 부착돼서 타이어 외경의 회전수를 통해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라 타이어의 크기에 따라서 그 속도가 미세하게 달라지고 또한 가지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정한 오차범위 안에서 실제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표시가 되게끔 제작이 되었다고 그래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속도는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전자에게 길 안내를 하고 위성과의 통신을 통해 1초 단위로 이동한 실제 거리를 계산해서 속도를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의 속도는 자동차의 속도계보다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속도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지 네번째, 속도 계기판이 고장났을 때 임의대로 교체해도 괜찮을까? 차의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또 사고로 인해서 만약 속도 계기판이 파손이나 고장이 났다면 계기판을 구매해서 교체를 하면 될것 같지만 다른 소모품이나 부품처럼 쉽게 교체를 해서 그냥 자동차를 타고 다닐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해 그래서 계기판을 탈부착하게 될 때는 반드시 행정 절차를 밟아서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상황별로.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 조금 복잡하지? 그래도 언제 나한테도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보신 내용처럼 자동차 계기판의 많은 기능 중에서 속도 계기판 하나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숨겨진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속도 계기판은 법규를 지키게 하고 또 과속을 예방해서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앞으로도 쭉안 운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